부산 할리 처음만 들어왔어 하게사아니난 친절하니까요 가수도 왔어 네, 네. 이거 용인보다 더큰 거야? 아니 용인보다 음... 작지 네. 네. 한, 다른 브랜드는 없는데 할리로 오면은 고객 휴게실하고 식당 음수가 공짜야 아 찬사 그래. 누나는 굳이 카페에서 팔잔한 시간에 커피 마실 필요가 없잖 여기 와서 그냥 먹으면 되거든 이거 봐봐 너어 음, 리비나무님은 못 타요? 나 혼다 혼다 진열이 잘돼있다 이게 다른 데 약간 매대 스타일이거든? 근데 이건 정리 정돈이 되게 잘 되어있어 어 저거 뭐야 정비복이야? 어? 잘. 인기 상품이네요 점프 수트 이게 다할리 타는 사람들은 개성이 강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입어줘야돼 근데 이걸 만약에 뽀메려 다 벗어야 돼? 뽀메려은다 <웃음> 벗어야 돼와 이거 옷 이쁘다 혼다 오너님 너무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? 오토바이는 혼다 그린 색깔 이쁘다 이가 이거 대박이다 나도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네. 블랙트림 4,900,000원 네. 4천만원이면은 렉톤보다더 비싸네 120주년 아! 기념 응. 어, 120주년 기념 컬러 이게 또 우리는 응. 이 뭐지 한장판 어, 몇주년 기념 도색 이런 것들도 한장할 다 어, 요것도 120주년 기념컬러 응. 6,240만원 아! 아닌아 근데 할리드 이런거 나오네 이건 내가 영상 아! 리뷰를 했는데 인기는 별로 없어 근데 되게 크다 어, 엄청 크다 이 보이는데 진짜 응. 만더뭐삼 3300만원 엑스 스포츠랑 가격 똑같아 어, 되게 잘 꾸며놨다 여기 할리드 산 다음에 그냥 딱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할리데이스 비 지점을 막 방문하면서 자기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주죠 용인 가면 어할리오머니까 대우를 해주고, 뭐 저런 커피 한잔 먹는 것도 할리를 샀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. 그런 걸 받게 해줍혼다 혼다는 캔커피죠.